이제 내 평지로 만들어줄거야 평탄화 평탄하야지 이제, 이제. <웃음> 아나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지평탄화 완전 편안해져 <웃음> 어너들리도 <라돌라라>. 평탄할래? <웃음> 형도 와서 일할래? 제 재밌음 우야 우야 어디까지 했더라? 아 열심히 우리 구리 뽑고 있었다 제일 마지막에 야 여기가 어디야 게임 장르가 바뀌었어 우가우가 시절 이제 청산했다 <웃음> 구리 어, 열심히 뭐야? 캐야겠다 이제 오케이 오붓한데 다같이 가다니 오자마자 와 여러분 보셨어요? 아 이게 아, 어퍼컷이 제가... 특수공격이 어. 데미지는 엄청난데 스태미나를 되게 스태미노가, 많이 먹네 군기가 어. 또스태미너 많이 먹어 음... 아 뭐야 바지다 저형 피가 왜 이래 <웃음> 빨리 자야겠어 자면은 폭피 <웃음> 되겠지 구리인간 구리 이다 <웃음> 구리인간 아이언맨인줄 <웃음> <인출. 웃음> 개웃겨 구리인간이 <웃음> 반짝반짝거려 <웃음> 재련되는 소리 봐라 편안하구만 <웃음> 어이 쩌 구리 열심히 캐자 나로 노동합시다 우리 구리 열심히 캐와 나는 아 평타 하나 좀 할게 형 주석은 <웃음> 더 필요 없어? 주석 몇개 있어 집에? 없어 없어 주석도 캐야되네 그러면 나 오늘 옆에다가 그거 좀 칠게 해자형 주변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 아얘들못 들어올게 땅좀파 놓을게 얘들못 들어올게 음 뭐,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여기는 해자가해자네 죄송합니다 역시 프로 방송인은 물다 <웃음> <무침이 낫죠. 웃음> 하지마 <역시 재미있는. 웃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여기 어디까지 까야 되나 좀 거기 그만 까야 돼 이제 여기서 꺾어야 돼와 진짜 요새가 되고 있네 이거 쳐놓으면 애들 못들어 형 근데 우리 나중에 이사 또 안가? 여기를 그냥 완전 거점지로 잡을 거야? 아니야 여기 이사 가야 되는데 한동안은 여기 있어야 돼서 있어야 어! 돼, 오늘 가고? 형들 그거 해보자 배, 배. 배 만들자 배. 그래 배도 만들자 오, 좋아 좋은 생각이야 어, 데 가보자. 주석은 누가 캘래? 아, 이거만 캐고 내가 주석 캐는 갈게 아, 아 지금 구리 20개 캐가는 중오 대박 그래도 아, 돌려야겠다 이디에. 넣고 이제 어, 저희는 새로운 주석을 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풀업하면 되거든. 이거 업그레이드 풀업해서. 오, 야, 되게 멋있다 가벼워. 이거 진짜. 저거 파놓으면 트롤도 못 들어와. 어, 네. 진짜. 정치크네도너 어, 저거, 저거, 저거 해야 돼. 어, 진짜 본격적이네. 형배 이름 아, 또 지어주자는데. 근데 나중에 배, 배 만들면 그때 지읍시다배 <웃음> 이름만 생각날 것 같은데. <웃음> 아, 레프트인가. 레프트인가. 어떻게 모든 게임이 다 레프트화가 되냐? <웃음> 그만큼 레프트가 각 게임이라는 얘기지. 만든 말이야 제작 블루베리 스무디 아이 새끼 아, 내 동물이자 블루베리 스무디지라면서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스무디. 맘마매야와 여기 진짜 겨우 찾았다 주석 광매 어? 아나 곡괭이 수리를 안 하고 왔당나주석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나오리 뭐야 여기 던전을 아, 발견했어요 발견 들어가봐야지 트롤동굴이다 좋아 상대해주마 이길 수 있지? 있음? 어 아, 이제 많이 강해져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네 어예 예, 무기 들고 있는데요? 예좀 맞으면 아플텐데 아3 0다는데요 아, 괜찮은거 맞지? 수리하고 와 괜찮을파 조용 완전 쎄서 왜, 왜 땅이 어, 울리지? 뭐야? 뭐야? 왜 땅이 울려? 와 이거 어. 테미나가 어. 없어서 못하겠다 못 못야야야야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게 한번 아, 막는데 스태미나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니까 이게 내가 확실히 막을 수 있거든? 막을 수는 있는데 뭐. 뒤에서 딜러는 사람이 따로 필요해 나 이거 스태미나 너무 부족해가지고 음. 못싸워 트롤가죽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 한번더 아, 그래?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뿐 한데 툭 그렇지 아 잡았다 와 혼자 다크 소울 찍고 있네 와 엉덩이 털 <웃음> <두려워>. <웃음> 그 엉덩이 털 두려워 그놈의 엉덩이 털형나 자신감을 얻었어 트롤 잡고 자신감 생겼어 <웃음> 어, 트롤 잡이 이제 내 적수가 되지 못하지 복갱이 <웃음> 부서질 때까지만 주석 좀캐고 갑시다 레이테 아니 다고니가 주석에 실을 말려놨어 없어 <웃음> 거쪽 다캤나 보다. 됐다 일반해. 만났다 다 했어 다 했어 서로한 바퀴 빙 돌면서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평지로 만들어 줄 거야 평탄화 이제 평탄화야지 이제 아나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지 평탄화 완전 편안해져어 <웃음> 너들 나도 <너> 평탄화 할래 <웃음> 형도 와서 일할래 개새우스 <웃음> 우야 <게 재밌음. 웃음> <웃음> 아 안돼 폭행이내구도가다 <웃음> 됐어. 이제 막 주석 광맥 많은 곳에 도착했는데. 그래 <웃음> 이똥캠 <웃음> <웃음> 이걸 좀 파야겠지? <웃음> 혹시 어딘가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웃음> <오>? <웃음> 나 떨어져 죽었어. 떨어져 죽은 건 아니고 피가 자자. 엄청 많이 달았어. <웃음> 역시 없을 리가 없지. 함정 말이야. 자자자. 자자. <웃음> 일단 자 우리 안 자자, 보여. 자자, 자자. 아 진짜 노동자들이야 <웃음> 아 오늘도 아니, 좋은 아침 됐네. 좋은 아침 아 깨병 부리고 싶다 <웃음> <웃음> 여기 요 진짜, 진짜 형 아니 여기에서 아, 어떻게 그만, 가라고 그만. 다른 곳으로 <웃음> 이걸 이렇게 파놨네 하아 점프 와 살았다 점프하면 돼 다들 뭐해 아 이게 해. 뭐야 이거 여기 여기 평판하고 있어 와 개쩐다 뭐, 널 죽일거야 <목소리> 으아이 <아니> 나무 뭐야? 으 <웃음> 아, 최종보스! 최종보스! 피켜! 와 다군이 반피카었어 하하하 진짜 웃기다 게임 화면할수록 누구 온다고 집을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늘 뭐 높으신 분 오시나? <웃음> 어 됐어 평평해졌어 오 아, 좋아! 오 아, 좋아 와 <웃음> 아, 완전 깔끔해 <웃음> <웃음> 완전 깔끔해 아 우리 집 엄청 평평해 이거 봐봐 와 개쩔어 아 진짜 평평해 야 축구해도 되겠다 농사도 지을 수 있겠다 이정도면 심파시네와 <웃음> 이제 진짜 집다운 집이 됐네요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완전 본격적이네 우리 대박 개이뻐 진짜 그냥 마을인데 음. <웃음>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거 보면 그냥 진짜 찐이네 야, 대박 터가 좋아 이제 우리 그 세트를 빨리 맞춰가지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자 플레임이 방어구 강화 해 줘야 되고 우리는 트롤 세트로 가자 나 곡괭이 아이카... 필요하지 않아? 아, 곡괭이도 필요해, 맞아. 청동 곡괭이가 제일 급한 거 같은데? 일단 형거 청동 곡괭이 만든다. 오케이. 이거 하나 만들면 청동이 바닥나. 지금 딱 10개 있는데 이거 만드는데 1 0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난 보스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어. 지금 몇 레벨, 장비? 다1레벨인데 아, 뷰? <웃음> <웃음> 무슨 준비가 됐다는 거야, 근데? <웃음> 아니, 근데 레벨. 뭐 없잖아, 주석도 없고. 언는 캐. <웃음> 아 우리 잠깐만 우리 아직 보스 위치도 모르지 아저기네배 만들어야지 아, 배. 배. 아, 배 만드는데 못 필요하거든? 되니까? 못은 어떻게 청, 만들어 청동으로 만들 수 있어 대장강 아, 저는. 결국에는 다 캐와야 되는구나 어 그럼, 결국엔 청동이야 난 다시 갔다 올게 그냥 주석 캐러 구리 캐게 나는 나도 캐러 가야겠다 어, 나무도 얼마 없네 이제 나무도 더 캐야되네 계속 뭐가 부족해져 오 뭐가 계속 모잘라 끊임없이 모잘라 <웃음> 뭔가 장보러 갔다가 깜빡하고 뭐 안사온 느낌이야 계속 오나 달리기 레벨 24야 오 그건 어, 어디서 봐? 탭 누르고 위쪽에 보면은 이 닉네임 밑에 아, 아 이쪽인가 보다 <웃음> 국깽이 30레벨이야 <웃음> <웃음> 진짜? 어, 허긴 그렇게 곡괭이질을 했으니 난 도끼가 2 9구 레벨이야. 달리기가 <웃음> <도끼지를> 2질을 <20구나>. 했으니. <했지? 웃음> 아니, 아밤 되니까 주석이 안 보여. 아 어두워. 해폴 들고 다녔아 이제 좀 낫네. 이 게임의 그 최종 목표가 뭐야? 뭐냐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보스들을 다 죽이는 거? 보스 다섯 개 잡으면 돼요. 아 다섯 개밖에 안 돼? 근데 좀 오래 걸릴 걸. 모대 천왕. 오, 오, 그러니까 뭔가 또 느낌이 다르다. 형, <웃음> 어, 나 지금 여기 가? 있는데 주석이 하나도 안 보여. 아 그래 거기도 다 보라고? 아 되게 아련해. 아, 뭐야. 어 뭐야? 주이 없구나. 어 나까지 슬퍼져. 이제 검은숲 끝인데 거기에 검은숲에밖에 안 나와서. 어, 어이 거지 갔구나 그러니까. 어, 찾았다. 주석은 찾았지. 끝나지. 안아요. 이제 구리케야 돼 우리. 죽어서 아 잘. 주석 광매 개 무거워 진짜 이게 그냥 무게가 2 3 2인네 미친놈이네 이거 가방 <웃음> 같은 맘에. 건 없나? 무게 늘려주는 벨트가 있긴 있어 상인을 찾아야 돼 상인 상인이 팔로아 아 됐어 주석만큼 주웠다 이제 응, 형나 주석 어. 33개 튕겼어 <웃음> 어, 프로가 다 됐어 잘했구먼 그 김씨가 일을 참 잘해 <웃음> <웃음> 추석 오면 되겠다 이제 아 이제 배 만들 수 있는거야 그러면? 어배 만들 수 있어 대박. 아 형들이랑 바다 갈 생각하니까 조금 흥분되는걸? 아이엠 맘맘 온 혼나무 아. 캐야되 나왜 우울증 왔음? 으 우울.... 아, 다 제대로 혼나무 다 골랐어 괜찮으세요? 플레잇님 괜찮으세요? 플레잇님 괜찮으세요? 아좀 꺼져나 우리... 아, 좀! <웃음> 꺼잖아, 좀. <웃음> 오 돈도 아, 아니, 벌써 70%. 500원 모았어 우리 어 진짜 9 5 0원에 벨트 하나야. 950원. 아 그런데 그거 팔수 있어. 그 호박 같은 거 있지. 어. 아 그렇구만. 루비도 아, 지금 어. 34개. 충분하겠지 뭐. 배 만들 때 호파리. 나무 많이 필요하지. 질 좋은 나무 들어가. 내가 캐는 중. 풍용 음, 음. 나무 좀. 오 그래 뭐다 그래. 아, 지나가다가요. 까비 조심 좀 합시다. <웃음> 아저씨 넘어가요 이게 무슨 짓이야! <웃음> 난 말했다 아, <웃음> 구리케다 그냥 바로 빠시길 뻔했네 인생 주석 주석도 좀 녹여야겠네 이거 하고 돌리자 <웃음> 형 저기서 일한다 보러가자 <웃음> 형 거기 왜 돌아다녀? <웃음> 어, 아흐흐흐기에 안들어서 거기 안파져 안 그에 안들지 거기 여기 안파져? 어 여기 어, 안파져 안 이 <웃음> 여기서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웃음> 너무 깊어서 안 파질 거야 아마. <웃음> 어, 너무 귀엽다 형. <웃음> 계속한다 의지의 플레이. <블레임>. 웃다 <웃음>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어... 똥겜이네. 여기는 완전 밑에 판정인가 봐. 어 그런가 보다. 여기가 바닥 판정이구나. 음... 너무 깊어서 그럴 거야 아마. 음. 이게. 어 <웃음> 정말 일을 잘하는구만. 어 <웃음> 기깔나. 형 바빠? 아뇨 이제 다 했어 같이 하룻밤 응. 자면은 딱될것 같아 이거 녹이는 데 오케이. 시간이 좀 걸려 오케이. 아 맞지 자야겠다 음, 만땅 넣고 자자 됐다 배 재료 끝 이제 가도 자자 이제 자면은 부시 이런 소리 계속 되는 <웃음> 거라 맞아. <꺼진 걸로. 웃음>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누우러와형 <웃음> 오케이 우리 둘은 이미 누웠어 아 벌써? <웃음> 어 망토 멋있다 어 망토 안 만들었어? 어 아직 안 만들었어 어, 아, 오지게 만드네, 나무도. 응, <웃음> 어, 오지게 만드네, 이제. 어서오세용. <웃음>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주석 보러 가야지! <웃음> 와. <웃음> 무슨 일이야, 이거. 와, 많은 거 봐. <웃음> 대박. 어, 이제 배 타러 가는 거냐고 형, 내 울증 왔어. <웃음> 형, 왜 괜찮아, 왜형 괜찮아 형형형왜 형, 그래 형형 맛있는 형. 거 사줄까 힘내 형할수 형. 있어 아 뭐해 나무다 줄까 어 이제 많은데 이거 다 빨리 돌려 나온 거 빨리 무기 만들어 이제 뭐할거 있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해야지 알았어 아 일단 다군이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아 어, 했어 그래. 오케이 나도 다 할게 이 레벨 잠깐만 하나 더질수 있지 않나? 굴이 다 만들었어? 다 썼어? 아 굴이 남은 아니지 굴이 6개랑 아 10개 없네? 싸비네 여기까지만 하고 갈까 그냥? 아 그냥 가자 이거 업그레이드 나중에 하자 나중에 못 이기면 그때 하면 되지 우리 아, 같이 맞지. 달리게 해야 돼 아, 저도 함성. 준비 완료 함성! 함성! 함성! 성 내가 해? 어 형이 해 강대한! 힘! <웃음> 어 남자야 음... <웃음> 먹을 거다 챙겼어 형들? 어 먹을 거 챙겼어, 어, 챙겼어. 좀 아, 괜찮은 데좀 찾아봐 아... 오케 이형 플랫형 따라갈게 나는 요거 다 챙겨야돼서 <웃음> 형 여기 녹았지? 물이 아니라 설산인데? 설산 돌아야돼 설산 조심 아 설산을 돌아서응 돌아야돼 설산이 죽어. 우리보다 레벨 이높아 거기 늑대한테 죽음 아 늑대도 있구나 저기어 트롤있다 여기 도와줘 어? 못방은 <웃음> 나에게 맡겨라 강해진 우리의 모습 허리 혜닝 이제 강해졌어 아야 그다 머리... 아프네. 오야피다는거 봐라. 음... 어 대박. 아, 우리 완전 세다. 야 우리 뭐 엄청 해. 세졌어. <웃음> 와. 야 뭐해? 어 우리 세졌어 이제. 다. 아 어떻게 아, 뭐, 뭐, 이거 징그러워 죽겠네. 아 어, 징그러. 아 여기 설산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그러게. 엄청 돌아야 될것 같은데? 뭐 계속 가보자. 어차피 맵 넓힐 겸. 그래. 좋아. 아 우리 상인을 찾아야 되는데 상인 못 찾는 계속. 상인은 어디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거야? 어.. 그.. 그 인터넷 같은데서 보면 돼 프로그램으로 요! 아! 안돼 그런 시스템은 용납할 수 없어 어, 일부러 안보고 있어 따라해. 그래서 나도 근데 그래, 상인같은거는 좀 봐야될수도 있어 되게 안나와서 음... 하긴 이 넓은 맵에서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어, 하... 될까 그치 정 안나오면 그때 하는걸로 응 네, 그때 하자 아, 인도 계속 보는구나. 움직여? 아니야 아니야 위치가 다섯 군데인가 한그 정도 있는데 아. 한 군데 찾으면 거기로 확정돼 아 아무리야. 그렇구나 아이유 어? 던전이야 유. 형 트롤이면 돌자 어 트롤이네 딱 봐도 일반 던전 돌지 말고 어 안에 있을까? 한 마리가 어또 있다 어. 다고 들어와 어 들어왔어요 음, 추석 어. 이성이야 이성이야 어. 막지마 이거 피해야돼 아, 아. 야 거. 잠깐만! 우와! 야 데미지가 아, 100개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웃음> 저거 못 잡아 저거 저거 너무 센데? 와나 방금 패링 안 했음 나 죽었어 와 대박 좀더 강해져서 돌아보자 소름끼쳐 <웃음> 와 저거 처음봐 나 너무 센데? 자고나 아이크티를 한번 써줘 여기서 모여서 한번 쓰고 가자 아! 아! 받았다! 와! 저경 받아 큰일날뻔 했네 저걸 받네 와 나왔다 나왔다 받아 나왔다 아, 아, 나아 좋아. 어 아, 대항의 시대라고. 아 누가 여기 작업대 하나 만들어 줘. 나무 하나만 빼서 만들자. 오케이. 엉뚱한 걸 빼고 있었네. 넘어가요, 농기억 조심. 조심. 조사. 아이고. 안녕히 <웃음> 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어디가? 나무야. 안돼 나무 배가 될. <웃음> 난 <대박>. 커서 <웃음> 배가 될 거야. <웃음> 아, <됐장. 웃음> 만듭니다.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네. 지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없어도 돼 만듭니다 오 대박 오. 아니, 아니, 사다리 ]인데? 보이지? 사다리로 타야돼? 사다리로 타야돼?